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지 훼손 사건이 알고 보니 묘의 길을 불어넣는 추원이었다는건 기가 막히는 반전입니다. 이 대표가 후선의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물이라고 펄펄 뛰었던 돌이 이 대표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선의의 주문이었다니 말이죠. 그것도 다름 아닌 이 대표 문중의 종친들이 나서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대표는 왜 천천히 알아보지도 않고 음험한 주술이라고 단정했을까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틈만 나면 이 나라가 주술과 무당의 나라냐고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자신과 부모까지 주술로 저주받는다는 그만큼 절묘한 호재가 없다고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분노에 찬어조로 말했던 묘소 훼손은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은 정반대였다면 말한 사람이 머쓱하고 민망해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자신의 섣부른 언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습니다 하긴 앞서 했던 말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는 식언은 이 대표 특유의 화법이기도 하죠 이 대표는 대신 악이 없이 벌어진 부분은 선처해달라고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이 말이 이 대표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으로 비칩니다